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하게 배경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귀여운 크리스마스 미니트리도 구매를 했고 이런 산타머리띠도 사서 지금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연말 메이크업 크리스마스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레드립으로 포인트를 주고 눈에도 이렇게 글리터 뿜뿜하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연말에도 다들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만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집에서만 안전하게 보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내더라도 좀 사진이라도 예쁘게 건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끼고 있는 렌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파파 크리스틴에서 보내주신 렌즈를 착용을 했어요. 제가 착용한 렌즈는 퓨밍 크리스틴 블루 컬러입니다. 데일리로 착용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여가지고 블루 컬러인데도 좀 그래픽이 평소에 사용하기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여서 근데 또 포인트는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오늘 얘를 착용을 해줬어요. 이 하파 크리스틴 렌즈 요새 인스타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또 그래픽도 예쁘고 착용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를 착용을 해줬습니다. 지금 밤 11시여서 화장하고 바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선크림? 생략을 해주고 쿠션으로 바로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오늘은 자빈드서울 블룸 파운데이션 팩트 21호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팩트 같은 경우에는 가죽 같은 질감인데 이게 또 비건 가죽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느낌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케이스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이 안에 내용물도 괜찮더라고요. 얘가 조금 코 옆이나 이런 모공 부분이 커버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이런 데는 약간 이렇게 틀어서 약 모공에 끼워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커버가 좀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촬영하고 바로 씻어야겠어.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게 매끈매끈하게 쿠션이 딱 표현이 되거든요. 반만 발랐는데 왜 다크서클 보세요. 쿠션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좀잘 되는 그런 편입니다. 반대쪽도 얼른 해줄게요. 제가 사실 엄청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은 게 2주 전인데 2주 동안 감을 다 잃어버렸나 봐 맨날 집에만 있거든요 요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외출을 잘안 하다 보니까 겟레디윗미못 찍을 일이었고 그냥 화장할 일이 그냥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요새 좀 어떻게 화장을 해야 되는지도 까먹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도 좀 까먹은 것같아 큰일이에요 원래 연말에는 좀 그동안 못 보던 친구들도 자주 보고 제가 또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에도 좀 내려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카페도 아무데도 못 가고 와 진짜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 그리고 제가 원래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카페도 지금 영업을 좀 중단한 상태여가지고 강제로 지금 반 백수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 쿠션 되게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지속력이 엄청나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피부 표현 자체는 엄청 예쁘게 돼요. 그리고 커버도 되게 잘 됐죠? 그 피부 잡티라든지 이런 게 엄청 좀더잘된것 같아. 일단은 쿠션으로 피부를 1차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이거는 에뛰드 피지 속 팩트입니다. 자 요새는 삶의 낙이 없어요. 저는 좀 카페충이어가지고 인스타 감성 낭낭한 그런 카페 찾아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말에 가까운데 카페 막 가고 크로플 같은 거 디저트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제는 포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카페 갈 일도 없어. 오늘도 오늘 밤샘 촬영을 위해서 그냥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왔거든요. 스타벅스. 돌체 라떼를 포장해 왔어요 맛있다. 이제 윤곽을 잡아줄게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입니다. 잉크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예요. 회색기 낭낭한 그런 쉐딩이거든요. 저는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쉐딩 같은 게 쿨톤이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무슨 톤인지 진짜 그냥 긴가민가해요. 그리고 저 오늘 친구랑 집에서 떡볶이를 시켜먹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성형외과에 상담을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코 수술. 그래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계속 꼬시고 있는데 저도 상담을 한번 같이 갔다 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친구가 코수술 할까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아 너무 코 수술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사진에서 코만 보이고 내 코가 왜 이렇게 뭉뚱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유 코 수술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쉐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 밑에도 넣어주고 이렇게 불려서 제가 오늘 약간 연말 메이크업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연말 메이크업이지만 집에서 즐기는 연말 메이크업. 근데 집에서 즐겨도 인생샷은 건져야 되니까 이제 턱을 오지게 깎아줘야 돼요. 집에만 있어가지고 살이 계속 찌고 있거든요. 그걸 티가 최대한 안 나도록 얼굴을 마구마구 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줄여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또 뽀샵을 해서 인생샷을 건져 봅시다. 자, 사진 안 찍은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밖에 나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니까 뭐 마스크 낀 사진밖에 없고 그리고 애초에 밖에 나가지도 않아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더페이스샵 브로우 마스터 슬림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이렇게 눈썹은 그냥 평소에 그리는 방법대로 대충 그려줄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에 뭐하고 보내시나요? 저 크리스마스에 뭔가 놀러 갈 수도 없으니까. 좀 그런 게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연말이면 은 여행도 좀 다니고 방 같은 거 빌려가지고 친구들이랑 파티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저도 원래 친구들이랑 약간 크리스마스 겸 연말 겸 신년 겸 이렇게 해가지고 홈파티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국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좀 흐지부지 됐어요. 이렇게 눈썹, 그린 쪽, 안 그린 쪽. 반대쪽도 빨리 그려줄게요. 뭔가 너무 눈썹이 진한 것 같아서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을 조금 죽여줘야 될것 같아요.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마스카라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썹 앞머리에 있는 털 색깔을 약간 죽여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이제 바로 눈 화장을 들어가줄게요. 오늘 눈도 약간 강조를 하면서 레드립을 발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셀레피트 벨라 컬렉션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얘는 1호예요.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컬러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베이스는 그냥 얇게 얇게 조금 넓게 아이라인 그릴 거 생각해서 살짝 넓게 깔아줄게요. 눈 밑에도 한겹 깔아줍니다. 이렇게 은은한 차이가 있거든요. 깔아주고 안 깔아주고 눈 밑에도 살짝 색감만 넣어주고 세 번째 컬러를 사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좀 좁은 영역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약간 붉은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속눈썹이랑 가까이에 조금 불붉해 보이게 깔아줄게요. 저도 크리스마스 때 원래 1박 2일로 숙소 잡고 놀러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 진짜 코로나 시국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냥 집에서 뭘 시켜 먹던가 만들어 먹던가 하려고요. 요 트리 샀잖아요. <웃음> 저 이거 트리 16,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가성비 좋지 않나? 저 이거 트리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엄청 놀리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예쁘지 않나? 귀여운데 나름 어쨌든 이 트리도 있으니까 저는 집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맛있는 거 시켜먹고 그냥 그렇게 보내려고요 사실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안 하고 그냥 집에서 쉴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야죠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약간 이 붉은 브라운 컬러라 해야 되나? 이게 되게 불뿍한 이런 컬러가 있거든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짤뚱한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이렇게 붉은 느낌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되게 붉어가지고 약간 뭔가 오묘한 그런 느낌 요거는 얼리시아 글리터 디어스 섀도우 굿니스 컬러입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예뻐요 제가 얼리시아의 글리터 섀도우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얼리시아에서 최근에 새로 나온 글리터 섀도우예요. 동물실험을 반대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생분해성 글리터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애교살에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예쁜 이런 컬러더라고요. 약간 베이지 골드 같은 그런 컬러거든요. 이런 베이지 골드빛인데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여서 이렇게 애교살을 밝혀줄 때도 예쁘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포인트를 해줘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분해성 글리터는 처음 봤거든요. 저절로 자연에서 분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되게 친환경적인 그런 글리터라고 해요. 제가 글리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제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로 저의 지금 밋밋한 애교살을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애교살 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확실히 여기랑 다르죠? 그리고 눈 앞머리도 약간 튀어 보이게 이렇게 살짝 이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까 썼던 잉크 브이 쉐딩 여기 안에 있는 이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컬러를 살짝 섞어서 여기 가운데부터 시작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은은한 베이지 샴페인 컬러여서 이렇게 애교살 밝혀줄 때 너무 예뻐요. 저처럼 애교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줘야지 애교살이 예어 보이거든요 여기또눈 앞머리까지 살짝 터치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그림자 그리고 안 그리고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방금 썼던 그 컬러를 사용해서 이 눈두덩이 앞쪽에만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서 은은하게 골드 펄감을 줄게. 이렇게 은은한 펄감, 색감이 딱 올라오죠. 되게 쉬머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처음에 썼던 셀레피트 팔레트 안에 있는 이 글리터를 사용을 해줄게요. 속눈썹 가까이에 펄감을 넣어줍니다. 이게 카메라에서 티가 잘안 나는데 반짝반짝하게 펄감을 넣어줬는데 왜 티가 안 나지? 좀 손으로... 약간 해줄게요. 손끝에다가 묻혀서 이눈 밑에 톡톡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가운데에도 약간 톡톡톡 좀 흐트러지게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전좀더 약간 크리스마스 같으면서 좀더 연말 느낌이 나기 위해서 이 에뛰드 빈티지 까멜리아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팔레트는 제가 지난번에 신상 나왔을 때 리뷰도 했었는데 여기 있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 와인빛 컬러죠? 조금 전체적으로 붉어 보일 수 있게 얇게 깔아줄게요. 뭔가 아까 그 팔레트로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양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어있을 때 하면은 너무 진해지니까 이렇게 살짝 쓸어줍니다. 그러면 눈두덩이에 뭔가 조금 더이 와인 빛 붉은 느낌이 살짝 들어갔죠? 그리고 바로 이 팔레트 안에 있는 빈티지 블라썸이라는 또 이렇게 붉은 글리터가 있어요. 이 글리터를 사용을 해줄 건데 가운데에다가 톡톡톡톡톡 힘을 빼고 이렇게 살짝 얹어줄게요. 뭔가 이렇게 붉은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 눈밑 이렇게 삼각존 위주로 남은 전량으로 앞에도 살짝 쓸어줄게요. 일단은 이까지 해주고 나서 뷰러를 해줄 건데 속눈썹을 잘집어줍니다 이렇게 또 속눈썹이 컬링이 잘 돼서 약간 마스카라가 이렇게 빡 돼있어야지 저는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일단 펄이 들어간 이 갈색깔 컬러로 언더 삼각존에 일자로 라인을 튀워줄게요 그리고 이 무펄 고동색 컬러로 라인을 좀 채워줄게요. 이렇게 살짝 밑바탕으로 그려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아이라인은 스틸라 스테이 올데이 워터프루프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얘로 그냥 점막을 살짝 채우고 아까 썼던 고동색 컬러를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게 풀어줄게요.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애교살을 살짝 더 강조를 해줄게요. 애교살에 힘을 주고밑에 그림자를 살짝 길게 이어서 눈이 더 길어보이도록 얼굴 밑에 펄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컨실러로 좀 커버를 해줄게요. 스틸라 픽셀 퍼펙트 컨실러 라이트 컬러 살짝 밑에다가 톡톡톡 얘가 마를 동안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래쉬 펌컬 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컬러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뛰드 마스카라 여러분들 속눈썹 컬링을 해줄게요. 이게 속눈썹 차이 대박이죠? 와우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이제 쿠션 퍼프로 이거 컨실러를 퍼트려줍니다이 애교살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펴발라주세요. 포인트 글리터를 해줄게요. 이제 이것도 얼리시아 제품인데 이거는 얼리시아 겔루스 글리터 젤텔리 체이서 컬러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인가? 구매를 해서 계속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뒤에 글리터 젤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걸 개봉한 지좀 오래돼서 그런가 얘가 조금 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다 말라서 굳어버리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리콘 브러쉬로 이렇게 눈동자 바로 아래쪽에 포인트로 콕콕콕 심어주는 거예요. 눈 앞머리 쪽에도 이렇게 살짝 붙여서 이렇게 속눈썹이랑 가까이 눈 바로 아래에 글리터를 콩콩콩 심어주는 거예요. 이쪽에도 눈이 반짝반짝해졌죠? 요거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카인드 앤 러브예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진짜 베이스로 깔기 진짜 좋거든요. 이게 되게 입술에 착 밀착이 되면서 약간 복숭복숭한 그런 베이스 컬러여서 섞어 바를 때 너무 예쁜 컬러예요. 얘를 약간 입술보다 오버해서 빵빵해 보이도록 발라줍니다. 그 면봉으로 살짝 경계를 뭉개뜨려줍니다. 바비브라운 럭스 립 컬러 파리지안 레드예요. 이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저한테 좀잘 맞는 레드 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약간 겨울만 되면은 계속 계속 찾게 되는 립스틱이거든요. 얘를 일단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안쪽부터 살짝 두드려서 색감을 얹어줍니다. 얘를 이제 본통으로 조금 진하게 이렇게 발라줘요. 진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면봉을 사용해서 경계를 섞어주는 거예요. 이거 제형 자체가 조금 쫀쫀한 그런 립스틱이어서 되게 입술이 예뻐 보이는 그런 레드립이거든요. 마냥 매트한 그런 제형이 아니기 때문에 레드립을 바로 풀로 바르는 걸 소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 저처럼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바르시면 좀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한번더 이렇게 경계 부분에만 이렇게 흐릿하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오버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입술이 좀 이렇게 빵빵해야지 사진이 더잘 나오더라고요. 음, 입술 진짜 예쁘죠? 블러셔는 베네피트 단델리온 사용을 해줄게요. 이 단델리온에는 살짝 골드 펄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링블링 화려하고 또 입술도 쫀쫀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런 펄감이 있는 블러셔를 선택을 했습니다. 얼굴 외곽에서부터 살짝 들어와줘요. 음, 예쁘죠? 그거 단델리온도 사놓고 잘안 썼었는데 요즘 좀 쿨톤 계열이나 핑크 계열에 다시 빠져가지고 이 블러셔도 다시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 외곽을 살짝 강조를 해주면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주고 끝에도 약간 추워서 코가 빨개진 것처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코끝에도 턱 끝이랑... 콧대 가운데도 살짝 끊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그 얼리시아 글리터를 블러셔 위에 살짝 하이라이트처럼 발라줄게요. 이광 봐! 어, 대박이다. 얘가 저처럼 피부톤이 그렇게 밝지 않으신 분들은 하이라이터로 사용을 해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얘는 콧대에는 사용을 하면 좀 얼룩져 보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광대 위에 블러셔랑 이렇게 섞이게 발라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바르니까 되게... 광대에서 광이 뿜뿜뿜 예쁘다. 그리고 콧대는 릿지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콧대 가운데 그리고 콧끝에 턱끝이랑 음, 확실히 하이라이터까지 하니까 얼굴이 딱 살아난 그런 느낌? 이렇게 하면 은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신년 파티 친구들이랑 할때 샀던 벨벳 원피스인데 그때 한번 입고 아직 한 번도 못 입은 옷인데 이렇게 연말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한번 입어봤거든요. 올해는 솔직히 어디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모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말에는 약속이 없고 크리스마스에도 집에서 안전하게 보낼 예정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올해는 아쉽지만 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크리스마스랑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